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 대신에 다른 걸 영상으로 담아볼까 해요 최근에 소니에서 플레이스테이션4 리모트 플레이를 애플 앱스토어에 무료로 공개하면서 리모트 플레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불공평하게도 아이폰 아이패드에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ios에는 없고 안드로이드에는 있는 게임 리모트 앱이 있습니다 바로 스팀에서 제공하는 스팀 링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플스4 리모트 플레이와 스팀 링크를 직접 구동하고 일상에서 가장 편하게 즐기는 방법도 실제로 해보기로 하죠 의미를 알수 없는 이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iOS 플스4 리모트 플레이를 한번 접속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6세대의 앱스토어에서 리모트 플레이 앱을 미리 설치해뒀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시작하기 버튼으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일단 구동되는 결과를 보고 싶은 거니까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설정부터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화질이 중요하니까 해상도로 들어가서 1080p로 바로 바꿔주죠 뭐 프레임도 높음으로 설정하고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플스는 초창기 출시 당시 플스4다보니 1080p로 변경해도 720p가 최고라고 나오네요 언젠가 플스4로 하나 사긴 사야겠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사둘걸 지역마다 인터넷 속도가 다르다는 걸 감안하면 일단 저의 경우 아주아주 아주 살짝 인풋렉이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뭐 확인을 위해서 게임 한번 구동해 보겠습니다 일단 격투 게임이 인풋렉 측정하기에는 좋으니까 뭐 철권7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참고로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경우 MFI 인증이 들어간 컨트롤러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때는 꼭이 점을 기억하셔야겠네요 제가 사용하는 컨트롤러는 레볼루션 트윈이라는 제품인데요 검색창에 MFI 컨트롤러 라고 검색해서 가장 많은 리뷰와 평점을 받은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컨트롤러 자체는 인식도 잘 되고 버튼과 아날로그 스틸이 뭐 쫀쫀하게 먹어서 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게 보였는데 단점이 애플 제품에서는 L3, R3 버튼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무엇보다 듀얼쇼크와 동일하게 아날로그 스틱을 배열해 놨기 때문에 엑스박스 패드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다른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iOS에서 액박 패드를 지원해주면 정말 대박일텐데 아쉽기만 하네요 설정은 1080p로 맞춰놨는데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720p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풋렉이 아이 느껴져서 격겜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분권을 쓰면 체감상 0.3초에서 0.5초 정도 뒤에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요. 컨트롤러의 인풋렉도 있겠지만 스트리밍 지연 시간도 누적돼서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어, 지금은 호라이즌 제로던을 해보고 있는데 720p인데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라서 그런지 쾌적하네요. 물론 인풋렉이 살짝 있긴 한데 게임 플레이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인풋렉에 매우 민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격겜이나 FPS와 같은 인풋렉에 민감한 장르 말고 RPG 같은 게임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안드로이드도 플레이가 가능했었다는 정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 변경으로 소니폰인 엑스페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ios에도 넣었는데 나중에 안드로이드에도 구동이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는 내놓은 자식이냐 뭐 그런건 아닙니다 플스나 액박같이 콘솔이 없어도 충분히 벨브사에서 제공하는 스팀 링크라는 앱을 통해서 스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임의 리모트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최근에 스팀 링크 애니웨어라고 기존 스팀 링크는 같은 네트워크만 이용 가능해서 제약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업데이트 로 인해 인터넷만 연결되면 이용가능하게 진화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에서도 pc 게임하는 날이 오겠네요 뭐 인터넷 속도만 좋다면요 5g도 상용화되고 있으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폰이나 태블릿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스팀 계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일단 스팀 링크를 켜고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페어링 합니다 스팀에서 판매하는 스팀 컨트롤러 말고 다른 컨트롤러를 물리거나 터치로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죠 안드로이드 블루투스와 연동되는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안드로이드가 좋은 점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페어링해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무선을 지원하는 엑스박스 S 패드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팀 링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연결해두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 자리 핀번호가 나오는데요. 이걸 그대로 스팀에 넣으면 동기화되죠. 지금은 스팀 링크 애니웨어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스팀을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일단 스팀의 좌측 상단에 스팀을 클릭하고 설정을 클릭하면 설정 화면이 나오는데 우선 계정으로 가서 베타 참가의 변경 버튼을 통해 스팀 베타 업데이트로 바꿔주면 알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다시 돌아오면 홈 스트리밍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페어 스팀 링크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아까 스팀 링크에서 나왔던 핀번호 네자리를 입력하면 알아서 연결돼요 한번 설정해두면 다음에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넷 속도에 따라 적절히 품질을 조절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으니 사용환경에 따라 테스트해서 품질을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설정이 끝났다면 플레이 시작을 살포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설명이 길었으니 게임을 한번 구동해보기로 할까요 어... 일단은 뭐세키로로 해보죠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공유기 와이파이로 지금 태블릿과 연결해 뒀는데요 뭐세키로로 플레이 해보니까 같은 네트워크일 때는 인풋렉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플스포 리모트 플레이만는 다르게 그래도 인풋렉이 조금 적은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썩 괜찮아요 아 그렇다면 이제 LTE도 연결이 될까요? 보시다시피 LTE도 연결은 가능한데 홈네트워크로 연결한 것보다는 인풋내기 체감상 0.5초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어, 지금은 베타 버전이기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업데이트로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야겠어요 지금 데메크를 물려서 해보고 있는데 확실히 홈네트워크로 묶으니까 굉장히 쾌적한데요 그리고 기존에 잘 사용하던 액박 패드니까 조작감도 좋아요 팀 링크 때문이라도 액박 패드 하나쯤은 놔두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전이 이렇게 편리한 놀거리를 던져줬는데요 이러한 발전은 더 이상 의자에 앉아서 게임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건 휴대폰 자바라라고 하는 물건인데요 검색에는 휴대폰 거치대나 태블릿 거치대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싸고 리뷰 좋은 걸로 구매했습니다 한 만원 정도 할 거예요 뭐 다양한 걸 써봤는데 너무 비싼 걸쓸 필요는 없더라고요. 대충 싸고 튼튼해 보이는 걸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 등받이에 고정해놓고 쓰는데요. 모양새는 대충 이렇습니다. 역시 최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영상 볼때귀찮이좀 할아버지가 납실 정도로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이 시대의 최고 발명품 중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일단 이 자바라는 리스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한번 경험해보면 없으면 못 참는 공산품 같은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어쨌든 플스4 리모트 플레이가 됐던 스팀링크가 됐던 아마 게임을 한다면 대부분 이 자세가 될것 같네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잠들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애플 따로 안드로이드 따로 해놓은 거지 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계속 도입된다는 건 칭찬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게임라이프를 기대하면서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